궁금합니다. 손혜진 씨의 요즘 고민은 무엇인지.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왜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는 현장에서 선배님이란 소리를 듣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. 됐죠, 됐죠.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. 더 성숙하고 남을 배려하고 뭔가 <웃음>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꾸 음...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러다 보니까 음. 너무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게 되거든요. 음. 모든 스탭들한테 두루두루 이렇게 다 챙기면서 좋은 인격적, 인격을 가진 좋은 배우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음, 말이에요. 음. 아,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가식인데. 음, 아. 음. 어. 근데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우 어,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거 좀 솔직히 하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. 네.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. 아,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는지.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. 아... 표현할 수 없는 그때는 또막 사춘기고 막 이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살면서 그래서 아,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,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. 학창시절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. 어 인기. 음... 지던 같아요. 맞지.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. <웃음>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? 저는 <웃음> 나이얘기하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세요 <웃음> <얘기해보세요? 웃음>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때 엄마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. 음.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아.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어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아 그랬을 것 같아요.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, 고해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아...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아... 모르니까, 모르니까, 모르니까. 그게 나다. 예쁘 의미지 뭐지? 그게 나다.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어? 아, 예쁘다는 게 뭘까? 그러니까 내 스스로, 아니, 내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. 어, 그게 예쁘다는 나다. 게 뭐지? 아, <웃음> 나 큰일 났다. 이것은 얘기하면 안것 같아. 모르니까. 그게 나다. 그럴 수 나. 있을 것 같아.